가인박명 아름다울가 사람인 메마를 박 목순명 아름다운 여인은 단명 하다 아름다운 여인일수록 운명이 기박함을 일컫는 말이 시를 쓴 소식은 아호가 동파다 송해 서천성 미산 출신으로 아버지 순과 동생 철세 부자를 삼소라고 하는데 모두 당송팔대가에 들어간다 두 뺨에 굳은 적 머리털엔 옷을 발랐는데 눈빛은 발로 들어와 구슬처럼 또렷하구나 원래 흰 기부로 선녀의 옷을 만들고 붉은 연지로 타고난 바탕을 더럽히지 못하리 오나라 말소리는 귀엽고 부드러워 아직 어린데 한없는 인간의 근심은 전혀 알지 못하구나 예로부터 가인은 대부분 박명이라지만 문을 닫고 봄이 닿으면 버들꽃도 지고 말겠지 이 시는 작자가 항주 양주 등으로 유배되어 있을 때 우연히 절간에서 나이 30이 이미 넘었다는 어여쁜 여승을 보고 그녀의 아리따웠을 소녀 시절을 생각해 보며 미인의 운수가 기박함을 옮은 것이다. 이 말은 미인은 수명이 짧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듯 하나. 박명, 이란 반드시 수명에 짧은 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 순탄치 못한 것이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표명한 것으로 미인은 불행해지기 쉽다는 것이 원래의 뜻이다.